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레이라입니다. 제가 드디어 공식 계정인 MC 레이라 가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대여정의 시작인 캐릭터 생성, 커스터마이징 함께 모험을 펼칠 서버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서버부터 골라볼게요. 에이든이 또 저를 위해서 최첨단 장비를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PD님 줘보시죠. 이거예요? <웃음> 이 시대의 최창단 맞나요? <웃음> 오, 네. 카란다가 나왔습니다. 카란다 서버 모험가님들, 저 반겨주실 거죠? 반겨주실 거죠? 저 같은 신규 모험가님들은 이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내게 맞는 직업 추천이라는 란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맞춤형 캐릭터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와우. 그래서 저도 캐릭터를 추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추천 이거는 저한테 어렵지 않아요 현생이 여잔데 또 게임에서 굳이 여자를 선택을 하지 않죠 남자 저는 밖에서 싸움이 나도 뒤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적극적이지 못한 얍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리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캐릭터를 동경하기 때문에 근거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벌써 근거리 캐릭터는 이렇게 많은데요 저희는 사냥과 전쟁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술 리페트 이거 조화를 이룬다 이거는 멋도 있고 실용성도 다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저는 수라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 수라를 아주 멋들어지게 제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려고 할게요 아저 아까 수라 나왔데요 네, 원래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지 게임이 재밌습니다 저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 네, 봐봐요. 제가 이제 남자를 하기 얼마나 잘했어요. 저 맨날 아침마다 여자 얼굴 보면서 화장하는데 이렇게 남자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서 A few moments later. 자, 드디어 저 MC 레이라의 첫 번째 캐릭터 수라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이 수라는 제 겁니다. 못하겠어요. <웃음> 네, 앞으로 이 캐릭터로 모험가님들과 함께 게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모험가님들도 앞으로 저 보이시면 많이 반가워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